안들어와 응? 어? 아, <웃음> 뭐가 드어 물에 잖아 뭐가 드어 엄마 깨끗이 씻었는데? 엄마가 하들어 엄마 하 줘? 같다 와 진짜 진짜 달콤한 냄새야 <웃음> <웃음> 응. 이거 맛어 맛있어? 응 이게 천혜향이라는 거야 우와 국물이 있어! 응어 뭐지? 깍지가 기다리고 있네 어? 깍지가 기다리고 있네 기다리고 있어? 응 맛이 어때?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? <웃음> 한 입에 다 넣어가지고 띠리는 반, 반, 반, 반, 쪽었었는데 반, 반, 반, 반, 야 맛있는. 반, 주세요. 반, 리 올려봐 반, 반, 반, 반, 반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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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믹서기에 귤을 넣어서 응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응. 좀비스고 완성되잖아 알았어 나중에 믹서기로 주스도 만들어 먹어보자 포크. 뭐야? 포크 뭐 이거 과일 뭐 사과 그거응 아이 영도 응. 많아. 응. 응. 한한 입에 다다 넣어도 괜찮아. 컸으니까. 응. 응. 응 아직도 작잖아. 맞아. 응, 응. 아직 응. 아직 게 작게, 작게 응. 먹기 아직 작은데 한 입에 다 넣어버리면 배탈 날수 있어. 아그 그래서 이면 응. 응. <놀람> 진짜 맛있다 그치? 응. 깜짝 놀랐어? 응혜림 깜짝 놀랐어 먹을 때는 뭐? 진짜 맛있어 혜림이 응. <놀람> <놀람>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? <놀람> 몇번 먹었는데도 깜짝 놀랐어 혜리 춤춘다 <놀람> 엄마 음 어머 엄마 엄마 여기 또 아이스크림도 시킬 수있다아요응 <웃음> 아니 아이스크림은 없어요. 아 바짝 아이스크림이요. 아, 네. 아네 주문해요. 내가 그 아이스크림 가져올게. 내가 아 네. 아이스크림 가져올게 아이스크림 안에 어, 아이스크림 아 맛있어? 아 <웃음> 아 이 맛이다. 아이크림도 맛있네, 약간. 응, 엄마, 엄마, 엄마, 또! 엄청 맛있지? 응, 맞아. 이거 포즈맛이에요. 혜리야, 음. 엄마 보고 해봐. 더 주세요, 해봐. 컵 내밀고 더 주세요, 해봐. 더 주세요. <웃음> Oh. 히 헤리들 오세요 기운 응. 풀어 엄마 이따가 해줄게 엄마 헤리 이따 해줄게 아. 하게 해줄게 하지 오렌지 먼저 하고 맛있어? 음 <웃음> 먹으면 어떻게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주스를 주스를 테리 때문에 못 만들겠네. 엄마가 주스를 엄마가 테리가 너무 옆에서 다 먹어가지고 만들 수가 없어. 어떻게 하던데? 진짜 신선해요. 어 저리 가. 잠만 뭐가 될까 져 아.. 아음 어, 어.. 하지 마세요 하지 마. 아 어. 빠질 것 같아 그거왜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. <웃음> 만 되게 많네 혜리보다 더 예쁜 친구 본적 있어? 강 혜리보다 예쁜 친구 본적 없어?